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아예예예예예그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스예예예예예예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23g 정도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한 알이? 예한 예. 알을 먹어요. 네, 저는 경북 김천에 샤인머스켓 농장 나와 있는데요. 이 샤인머스켓 농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염류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합니다. 자 염류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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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매, 요, 얘가 육매, 칠매 거든요. 이매 칠매가 예. 아까 칼슘 저렇게 예. 온 거예요. 예, 예. 이게 하면 잎이 얼룩덜룩 하잖아. 네. 예. 왔는데? 아, 지금 이제 새, 새, 그거 난 거는 안. 괜찮네요. 예, 괜찮네요. 정상적으로 잎이 돌아갔지. 칼슘은 새뿌리에 선단에서밖에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날때새뿌리가좀 많이 나야지. 1년 내에. 안 오그라지고 좀 좋은 포도를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뭐 관건이죠. 하우스에 가장 문제가 염류 직접, 그런거 비를 안 맞기 때문에 염류 직접이라든지 또 이제 걸음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어, 사인이 알을 키우려고 걸음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시가 높아가지고, 어, 뿌리가 잘못 내려요. 아. 이시를 낮추기 위해서 이 c 퍼트를 관주를 하고, 그라고 이제 어, 소네트 어, 뿌리를 잘라로 하는 밝은 어, 재를 소네트로 넣어서 그렇게 했죠. 이시 퍼트 퍼예 네. 이게 오0 오백 0른 일리터 아일리예요예어 이거 관조했으신가요 예예 관조하지요 이 퍼트를 어떻게 하아가시어요아이 퍼트는 예, 포도 잎이 5, 6매 되었을 때, 예, 관주를 했죠. 이포트를 아, 600평당 2병. 600평 2병. 예, 1L짜리 2병을 넣어서, 이씨를 어느 정도 낮춰 놓고. 몇 시간입니까? 0.39. 0.39 나왔네요? 예, 예. 아. 포도는 2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아, 0.39 넘어가면 안 된다? 예. 아, 이게 그걸 불이 얼마였어요? 아 마에 갈땐 3.2, 3.3 이래 갔죠 아. 과일 모양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고 색깔도 흰 봉지를 씌워서 아주 노랗게 잘 나왔고요 근데 왜흰봉지요아수기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강도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이건 빛이 차광이 덜 되잖아요 흰 거니까 빛이 차광이 덜 돼야지 당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흰 봉지를 지금 뭐 일본에서 수입해가서 그냥 쓰고 있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라 알고 요 <웃음> 공부를 많이 한게 아니고 제가 이제 번역을 네. 어, 사이마스카스 대한 그 자료들을 번역을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네. 한국에 나와 있는 재배 매뉴얼이 전부 다 제가 한 것이거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 적심, 적심을 3절 적심해서 어, 함으로 해서 빨리 수확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송이가 달려 있는 마디는 안 치고, 네. 하나, 둘, 셋에서 잘라 버려요. 아... 잘라서 다시 두개 정도를 받아 나가면은 네. 이거를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안 엎어도 네. 이 입술을 충분히 확보를 하니까 좀더 빨리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어, 요, 세강 케미칼을, 거를 쓰는 게, TR50 이라고, 네. 알을 좀 빨리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사용을 했고, 그러고 이제, 당도가 지금, 요, 며칠 전에 요거, 요거 세 가지를 쟀는데, 거의 1 8브릭스예요 어. 어, 그래서, 이수가렉이라는 그, 당도 올리는 그런 영양제를 써서, 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빨리, 어, 당도를 많이 올린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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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 TR은 연면 살포. 어. 저, 전체 연면에 물한 말에 40cc 넣어서 어, 농약 치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수반액이라고 있는데 이 네. 당도제입니까? 예예. 예. 이 어떤 기능이 있는 거죠? 송이 처리와 관조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지 씌우기 전에 한번 송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봉지에 씌우는 약제 하나 하고. 네, 관주만 가능한. 봉지 씌우기 전에 송이 처리를 안 하셨더라도 관주를 한 두세 차례 정도 해주시면 한 2, 3도 정도 충분히 이제 그, 당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확 전한 25일까지 정도에만 써주시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써보시니까 진짜 어떠신 것 같아요? 당도는? 아, 괜찮아요. 이거는 확실히 뭐, 당도가 한 2, 3분의 6세는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예? 신기해. 어, 저도 이게 신기한 게 이게 티아라고 이걸 써므로 해서 티아를 쳐서 빨리 알을 키우고 얘를 슈가력을 써서 당도를 빨리 올린다면은 수끼를 많이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농가로서는 엄청난 득이죠. 이거 만약에 안 썼으면은 안 썼으면은 수기가 많이 늦어졌죠 아... 지금보다 어, 8월 중순 이상 갔었다죠. 아... 근데 한달 정도 땡긴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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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당도 빨리 올리고 하면은 쌓인 농가지 기일도 없습니다. <웃음> 제일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 비, 비대가 안 돼서 어 알이 너무 적어서 값을 못 받고 그다음에는 당도를 뭐 올려야 되는데 당도가 안 올라가가지고 못팔수고또 아니면 숲기가 늦어지니까 이게 만약에 그거 1 0 0를다 해주기를 해주면은 것보다 훨씬 일찍 따기 때문에 나무도 좀 치고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Go!